네, 반갑습니다. 이찬아입니다. 그, 오늘 시험 본다고 고생들 되게 많으셨고, 어, 잘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이 기대보다 못 미친 성적을, 그 성적표에, 점수에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런데, 뭐, 쌤이 이제 수업 때도 되게 논의 이야기 했었지만, 수능 아니잖아. 아직 수능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고, 그치? 그리 그러니까 뭐, 점수가 안 나왔다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으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 시험 자체는 알겠지만 올해 수능, 그 수능하고 유형이 비슷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3월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 베이스가 이전 수능, 그러니까 작년에 본 수능이 있죠. 그 수능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시 아, 올해 수능하고 결이 같아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9월 평가원은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야, 나 이거 망했네. 와, 이거 수능 어떻게 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와, 감옥 받고? 아, 그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아직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겨울 동안 뭐 현역들 같은 경우는 길면은 1월, 2월 해서 두달반 정도. 그리고 뭐 앤수하는 경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짧은 경우도 있죠. 마치?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현재 공부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어느 어느 파트를 내가 좀더 해야 되는지 거기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즉 앞으로의 계획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시험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점수라든지 등급은 1등급 나와도 별로 의미 없다니까요. 그때 수능에서 똑같이 1등급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4등급, 5등급 막 점수대가 10점대 나 10점대면 좀 그렇겠다. 그런데 뭐 공부를 좀한것 같은데 내가 2, 30점 뭐 기대 이하로 점수가 나왔어. 그래도 괜찮아. 이걸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지 그 계획만 빵빵하게 잘 세워놓으시라니까. 저쌤이 있잖아요. 이 공부가 다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또 그런 학생들을 대입을 해 가지고 또엔성도 빠졌잖아, 이번엔. 그렇지? 뭐 현역들끼리 보는 시험이잖아. 그래서 그들을 놓고 시험을 본 거라서 거기에서 등급 나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오케이? Okay? 하지만 이제 시험은 봤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20문제는 다못 푼다 쳐도 내가 손댄 문제는 다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20문제를 풀는데 있어가지고 속도는 나중에 여름부터 맞추셔도 괜찮아. 일단 우리 여름 전까지는 정확도를 올리셔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시험 볼때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까먹은 개념은 없는지. 어마 아차하는 것들 뭐이 항상 눈에 얘기하잖아. 2 더하기 3을 6이라쓴건 없는지. 뭐 하나 기억에 X 해놓고 답을 기억이나 표시하지 않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부터 해서 까먹은 개념들까지 다시 한번더 점검을 쭉한번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급도 아니고 점수도 아니고 첫 번째 1단계 현재 내 상황에서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까지 내가 손을 댈수 있느냐.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내가 자신 있게 이건 풀수 있어 하고 풀어 손을 대서 풀었을 때그 문제를 실수 없이 깔끔하게 맞췄느냐. 그걸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해서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그걸 노트에다가 기록 좀 해놔. 그리고 내가 빠진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채울 건지 그 계획도 조금 세워놓으시고, 아시겠죠? 적어도 실수는 6월 평가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다 잡는 게 주, 주, 중요해요. 그, 통상적으로 시험을 보면은, 어, 수능에서 20번, 19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시험이 망했어는 별로 없어. 그니까, 어우, 1페이지 나갔네. 나 미쳤나봐. 2페이지 11번, 11번에서 내가 주구장창 시간을 6분, 7분 막 썼어. 미쳤나봐. 이런 거에서 시, 가장 그 후, 뭐냐, 시험 끝나고 유유하면서 많이 우는 거거든. 따라서 이런 등등의 실수를 6월까지 본인이 문제 푸는 패턴이나 내가 실수하는 유형이나 전부 다 싸그리 잡으시라고. 그게 6월까지 해서 이걸 이제 쌤은 정확도를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요걸딱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7월, 8월부터는 이제 속도를 잡으러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도 이제 문제로서 좀 중요한 것들은 있는데 음, 오늘만 해도 벌써 제가 한네건 정도를 받았어요. 연락을 받은 게쌤 죄송합니다. 1번 틀렸어요. <웃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니온인 줄 알고 니온디금 물었는데 아, 기억니온인데 메테인 아세트산은 니온디귿인데 기억니온으로 착각해서 딱 그러기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런 실수도 기록을 좀 해놓으시고 문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어, 이전 수능하고 수능 베이스에서 우와 이거 참 신하다 하는 건 없어요. 어, 좀 체크해서 봐보면 좋겠다는 게 그나마 있으면 한 16번 정도. 16번 정도 하나 좀 봐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도 나머지는 그냥 다 고만고만한 문제들.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 20번 문제가 이제 중화반응에서는 해석하는 게 처음에 약간 헉 이게 뭐지? 오, 시간도 얼마안 남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 이전 작년까지 수능, 작년 수능까지 해서 나온 기본 유형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따라서 기존 유형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개념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개념 좀더 많이 좀 깊이 해놓으시고 그 내가 학습한 을 부분인데 내가 까먹었다 하는 것들은 좀더 살펴가지고 그 다시 복습 노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피셔서 이제 한달후한 달이 좀안 남았죠? 경기도 교육청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이제 빠진 것들 좀쫙 메꿔서 점수를 약간 더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남은 기간 공부를 조금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이거는. 그냥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자, 1번은요. 어, 쌤이,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실수들을 많이 했죠?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기억이 질산암모늄이고, 니은 천연가스는 메테인이고, 그 다음에 식초는 아세트산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 이 녀석이 용해되는 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온도가 낮아진다? 해서 흡열이다 찾으시고. 니은이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한것 같더라고. 기억 니은. 이렇게 기억 니은인 줄 알고. 요렇게가 기억리언인데. 그래서 그거 실수한 친구들은 노트에 꼭 기록해놔. 수능에서도 실수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1페이지는 항상 차분하게 가셔야 되는 거야. 일단 기억하고 이언은 애가 아니죠. 탄소가 없잖아요. 따라서 탄소화 합이이다 틀렸고. 아세트산은 산이니까 산성이겠지. 그게 디귿은 맞죠. 그 기억디귿인가? 예. 다음 겁니다 자, 화학결합 모형에서 각 원소가 누군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데, 양1 플러스죠? 이런, 전자 하나 이었으니까1 플러스를 해주면 되죠, 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 한개더 해주면 너는 NA가 나올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뭐라고 했지? 공유계란 먼저 봐서, 아, 너는 수소. 공통 C가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N은 플로린 위치인데, 하나 빼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빼면 O. 그래서 B는 산소. 그 다음에 C는 이 녀석은 H가 되고, N은 플로린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A. 나트륨, 금속, 고체 결정은 전성이 있냐? 맞죠? 기억은 맞는 거고. 다음에 A, B, C, D 중에서 이주기 원소니까 이주기가 뭐 있니? 산소하고 수소, 아니다. 수소는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산소하고 플로린 어두 가지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다음에 A하고 D로 구성돼 있으면 네, NA하고 F,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금속, 비금속은 이온 결정이잖아. 따라서 이온 결정은 음뭐 그 전기전도성 묻는 게 아니고 두 개가 1대 1로 분야. NA 1 플러스고 플로린 어1 마이너스니까 1대 1이죠. 그래서 화학식은 AD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되죠? 다 자, 이거는 금속인데, 그 작년 평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 그 수능 고정 문제를 매우 단촐하게 만든 거죠. 어쨌든 금속 나오게 되면, 어쨌든 화학반응식으로 썼으니까 더 편한 게, 저 이온 표시돼 있으면 이 꼴쓰라고 했잖아. 왼쪽에 왼쪽 이온의 전화량 총합과 오른쪽 이온 전화량 총합이 같다는 거. 따라서 얘는 0이고, 애가 2 e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도 합쳐서 E 플러스 돼야 되는데 얘가 한개 있으니까 M은 2 e 해서 요거 찾는 거고요. 그게 기억보기고. 다음에 니은은 제자 주의하시고. 그래서 B는 0에서 2로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됐지 따라서 뭐? 환원제다. 그래서 니은 요건좀 제자만 주의하시고. 다음에 디귿. B1몰이 모두 반응했을 때 계속 나왔잖아요. 1몰이 모두 반응하면 생성되는 이 녀석은 2몰이 생기니까 원자량이 A잖아요. 그래서 2 e 곱하기 A에서 2A라고 쓰셔야지 그렇지? 따라서, 이것은 땡.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네, 동적평형이에요. 동적평형은, 음, 상평형에서, 이거 증발속도라고 하죠 증발속도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온도하고 관계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높아. 그런데 문제에서 온도가 일정이니까, n은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일정 또는 동적평형 나오게 되면 아 증발속도와 응축이 같다는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어, 세 번째 응축속도. 이 녀석은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몰수. 여기에서 에는 수증기 개수고요. 여기 부피는 기체의 부피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T2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되어 있거든, T2에서. 그럼 T2에서 평형이라는 건 양은 일정하다잖아. 그래서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 얼마 있다 할까? 음, 두 개, 두개 할까? 그러면 애도 일정이니까 두 개, 두 개겠지 뭐. 그래서 B, C를 갖출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재 물만 넣었으니까 증발보다 응축이 안 되는데 증발 속도는 온도니까 일정하거든. 그럼 나중에 폐형되려면 응축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만난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여전히 증발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 물의 양이 많고 수증기가 적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수증기의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해놓으시면 기억보기 c하고 b 해결됐고 동적 평형이니까 같죠. 항상 이 값이 1인 일은 아니에요. 오케이 대충 이렇게 쓴것 뿐입니다. 제가. 다음에 수증기의 양은 t2하고 t1인데 그렇죠. t2가 더 많죠. 그래서 이 니온 보기고. 다음에 증발 속도 비급보기는 t1하고 t2인데 분모가 증발 속도잖아. 증발속도 2라고 써볼까? 온도가 일정이니까. 그런데 T1은 응축이 적고 속도가 작고 T2는 동적평형이니까 이두 개가 같거든요. 따라서 이값 자체는 T2가 더큰 거죠. 아, T3? 뭐 t 3나 t 2나 그렇지? 따라서 t 것은 틀렸네. T3가 더 크다가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 디귿 나가서 답은 니은 하나가 되는 거야 동적평형, 다음 즉, 이 화학반응식에서 원자량 구하는 건데 이 유형이 어, 처음에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수능평가원하라고 나온 게한 6년 정도 됐나? 그러다가 한참 독과사 바뀌고 안 나오다가 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작년 수능 베이스로 해서 이 5번을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용어는 간단한 것이 내가 이 화학 반응식에서 관심이 있는 건 m하고 h2거든. 그쵸? 따라서 이 m을 wg을 전부 다 반응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H2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개수비는 몰수비잖아요. 근데 주어진 게 수소의 부피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수소의 양 몰을 계산하셔야, 계산하셔야 되거든. 그러면 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바꾸려면 나한테 필요한 자료는 뭐? 자료는 뭐 어디 있니? 요거 1몰의 부피. 따라서 부피 분의 요거 2 4분에 488을 얼마 나오지? 20 나오네. 따라서 너는 20몰. 그런데 얘가 밀리리터니까 밀리몰인 것이 뭐? 미리는 얼마? 1000분의 1. 이게 1000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1000분의 2 0몰 따라서 몇몰이지 50분의 1몰 o 에 수소가 생겼어. 그리고 이두 관계에서 너 1이 아니고 50분의 1이야? 몇 배? 1 50분의 1배. 그럼 반응한 금속 M도 개수가 1이 아니고 얼마? 1 50분의 1배. 따라서 반응한 금속 M은 50분의 1몰이 반응했고, 그게 W그램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 원자량, 하나의 원자량, 하나의, 모, 이거 일몰의 질량은 얼마냐? 50 넘기면 되니까, 50W다 해서, small a를 구하는 거야. 별거 없죠? 첫 페이지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2페이지나 3페이지 나오게 되면 약간 더 이제 중간 과정, 딴걸 묻던지 있을 거고요. 첫 페이지라서 정말 기초만 물어본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좀 다져놓으세요. 다음 갑니다. 동의원소에서 평균값 구하는 거요거했었서 63짜리 있고 다음에 65짜리가 있고 그런데 평균이 63.6이면 평균과 L은 얼마 차이 나오지? 0.6 그게 상대방의 비율. 다음에 평균과 L은 얼마 차이 나오지? 1.4 그게 상대방의 비율.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은 대 1.4 대 0.6이니까 얼마 나오지? 14대 6, 7대3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래서 7대 3. 이거 뽑는 거죠. 그럼 7대 3이니까 스몰 A, 이걸 전부 다 합쳐서 100% 하려면 A는 70% 되겠네 A는 70%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땡이죠. 뭐. 그쵸? 다음에 기억보기. 중성자수 이거는 아우 기억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Y는 원자 번호가 35. 그게 양성자수고요. 그리고 79짜리니까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 양성자수 빼면 중성자수가 나오잖아. 그럼 35 빼면 44 떨어질 거고. 다음에 X는 원자번호 양성자가 29.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65짜리죠? 65에서 29를 빼면 30, 얼마 나오죠? 29 빼면 36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따라서 이 값에서 누가 더 큰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이거는. 다음에 이것 보기. 이두 개가 1대1로 있으니까 평균은 딱 가운데씩 뭐 있어요. 8 2이죠 뭐. 그래서 이것은 맞죠.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주기 원자니까 N은 리튬, 4개니까 탄소, N은 산소, N은 플로린, 그리고 풀면 되죠. 그기억보기는 금속과 비금속 합친 거거든요. 그럼 이온 결정인데 상태, 액체 살 보시고. 그러니까 액체니까 전기전도성이 있다, 맞죠. 다음에 X2, Z4는 탄소, 플로린, 아 N은 C2, F2거든. 이거 구조 그릴 수 있냐. 일단 탄소 위주로 그리시고 F4구나. 옆에 붙어있는 플로어린 4개씩 나누시고 탄소는 손 4개 잡아야 되니까 탄소 사이에 한개더 그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 분자 구조 그릴 수 있냐는 거죠. 이중결합 있죠. 그래서 그게 니견 다음에 이견 YZ2. 산소하고 플로어린 붙어있는 거잖아요. OF2. 중심에 비공유 있고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칭 구조니까 극성 분자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묻는 게 7번. 딱. 네, 바닥상태 원자 A, B, C, D인데요. 원자 번호가 11번부터 17번이면 3주기네. 그런데 홀전자 나왔으니까 1, 빵, 1, 2, 3, 2, 1, 빵에는 빼고 여기까지고. 그렇죠? 나트륨부터, 아, 나트륨부터 염소까지. 그리고 이제 전기염성도 오른쪽 갈수록 크다. 그러니까 전기염성도 큰게좀더 오른쪽에 있다 이거죠. 그럼 저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B인데 눈에 확 띄는 걸 찾으셔야지. 홀전자 3짜리는 하나밖에 없거든. 따라서 네가 E고 그럼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D, 좀더 오른쪽에 있는 게 B니까 너는 D고 너는 B고 찾으시고요. 그그 다음에 홀전자 0짜리 이건 봤었으니까 A는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C가 더 작으니까 C는 좀더 왼쪽에 있다 해서 배치시키시면 전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 그리고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는 1빵, 1, 2, 3, 2, 1빵 그거 할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 어, 나마알 여기까지는 금속이니까 이 둘은 금속, 얘네들은 비금속,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에 C는 1쪽이잖아. 1쪽이니까 당연히 2원분의 2가 제일 크죠. 꼴찌에서 18쪽 1등 위치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니원도 맞고. 원작과 전자수 애가 1등이죠? 그리고 오른쪽 갈수록 크네요, 애 빼고. 따라서 d가 2보다 크다. n은 6, n은 5니까. 그래서 d껏도 맞죠. 그래서 답은 d 연하고 d껏 되는 거야. 예, 네, 2주기 바닥 상태 원자가 있는데요. 음, 어, 2주기인데 주어진 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수. 2주기 쓱 그리시면. 첫 번째, 이거 상대 값이 아니고 실제 값이에요. 첫 번째 요거 하나 체크 먼저 하시고. 원자가 전자수와 홀전자수가 같은 게 있죠. 원자가 전자수와 홀전자수 같은 게뭐 있지? 예, 1쪽. 그리고 18쪽. 됐죠? 이걸. 네, 그거. 그래서 W는, 어, 우리가 뭐, 이거, 이것뿐에 이것이 1 나와야 되니까, 어, W는 누구? 그렇죠. 1쪽. 그래서 요거 먼저 치는 거지. 그럼 W는 무조건 요 위치가 되는 거니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건 1S밖에 없죠? 그 오비탈은 한 개고, 그럼 Y는 두 개여야 되거든. 그럼 Y는 두 개니까, 아, 짠, 짠, 여기까지고, 여기는 하나, 둘, 셋, 이 중에 Y가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이 중에서,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가 3분의 1, 뭐, 어쨌든 3분의 1 또는 6분의 2,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뭐, 6분의 2도. 얘도 산소니까 가능하죠 뭐. 오케이? 그러니까, 3분의 1이냐, 6분의 2냐인데 6분의 2면 산소니까 여 위치로서, 전자가 두개 있는 오비탈이 여기, 여기, 여기에서, 그렇지, 총세 개가 되거든. 두 개가 안 되잖아. 따라서 뭐, 아, 와이스, 와는이 녀석, 붕소다. 홀전자 수 1, 빵 1, 2, 3, 2, 1, 빵그렇죠 따라서, 어, 원자가 전자 수 1, 2, 3, 홀전자 1.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녀석이 6분의 2되고요 원자가 전자수 6개짜리니까 Z는 누구? 산소, 로위치 그러면 N은 짝지은 전자가 있는 오비탈은 몇 개? 3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는 2분의 1 나왔거든. 그러니까 한나씩 해보면 2족인데 하나냐? 아니고요. 그러면 14족인데 2개냐? 이 이게 따지면 되죠. 14족 2개 맞잖아요. 그래서 너는 X. 음, 뭐 어려운 건 없죠. 해놓고 따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 보기. 스몰 a는 1이다가 맞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는 하나 둘세 개고, 다음에 x는 네 개니까 x가 더 많죠. 얘는 땡.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z는 하나 둘셋네 개고, 그 다음에 x는 두 개니까 z가 x의 두 배다. 더 맞죠. 그래서 9번은 기억 뜨거신다. 네, 10번은 농도 문제인데 특정 용액을 만드는 건 그러니까 이거 용질만 잘 추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W그램이 녹아있대. 물에 넣었으니까 W그램 있겠죠, 그렇 그래서 이 녀석 100ml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다쓴게 아니고 이렇게 화살표. 20ml니까 몇 배? 5분의 1배. 올라가면 5배, 알겠지? 내려가면 5분의 1배. 용질의 양이 올리면 5배. 5대 1의 관계다. 그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놓고또 물만 넣었으니까 여기나 여기나 용질의 양은 같죠, 그렇지? 그런데 이 y 몰롱도 100ml y 몰롱도거든 100ml y 몰롱도 근데 그걸 다쓴게 아니고 또 50ml 몇 배? 2분의 1배. 올라가면 2 배. 어, 2대 1의 관계다. 그것만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물이 아니고 용질 섞었거든. 숫자 나왔으니까 계산해야지.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얼마? 15 나오죠. 너 15mm몰. 그래서 섞었더니 0.1몰 농도 200mm 곱하면 몇 mm몰? 20mm몰. 그럼 여기는 몇 몰? 아, 5mm몰. 50mm에 5mm니까 y도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물어봤으면. 그럼 이제 올라가자고. 몇 배? 2대 1이니까 2배 시키면 되지. 여기는 아, 2mm몰. 그런데 야, 20mm에 2mm몰 이거 몇대 몇이지? 5대 1이잖아, 5대 1. 오케이. Okay? 아, 2가 아니지. 2배인데 왜 2냐? 1 0 m 몰 쏘리, 쏘리, 자, 두배인데 자, 그런데 이거 5분의 1되고 올리면 5배니까 이거 5배 하면 얼마? 아, 여기는 용질이 50ml. 50ml은 1000분의 50이니까 20분의 1몰 1mol. 20분의 1몰에 A가 있다니까 W가 하에 A의 화학식량 얼마? 40.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 질량 나오죠. 따라서 이게 W다 해서 쫙 하고 뽑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10번. 그래서 우리가 그 농도 문제하고 중화적정 문제는 한 문제. 딱 하나의 문제를 여러 번, 네 번에서 다섯 번 반복하세요. 용질 추적하듯이. 그러면서 계속 풀이 연적 줄이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쓱 보자마자 용질이 어떤 식으로 나뉘어서 몇배 되는지를 눈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 문제는, 이제, 그, 장,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 하여튼, 그 평가원 나온 그런 형태의 문제죠. 바닥 상태에서 전자배치 하는데, 나 1S, 2S라고 안줄 거야. 오케이? 그냥 저렇게 줄 거니까, 저걸 가지고 니가 오비탈 판단해서 해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 N, 뭐, 여기에다가 음, 오비탈 요렇게 전자배치표, 주기율표에 맞춰가지고, 쓱 그려서, XYZ 위치 찾으셔도 괜찮고. 오케이? 그러면서, N 더하기 L이 2인 거. 그럼 애가 2이고요. n은 n 더하기 l이 3이고요. n은 1이고 2고 3이고 n 도 3이고 n 도 4잖아요. 그렇지? 그래 가지고 n 더하기 l에 전자가 a 만큼 있고 n 더하기 l에 이 3이 여기에도 전자가 얼마만큼 있어. 3은 여두개 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값을 이제 찾으셔도 되고요. 오케이? 음. 또는 그이거 있거든요. 아, 그럼 하지 맙시다. n 더하기 2인 전, n 더하기 l이 2인 전자수, 여기에 나가요. 어, 너 2s. 2, 3주기니까 2, 3주기. 그렇죠 그럼 무조건 2주기엔 전자가 있고, 여기는 있겠죠. 그 다음에 3인 건, 에너지 순서대로 3p 또는, 아, 3p 된다. 2p 또는 3s. 그 다음에 4 되는 건, 어, 3p 또는, 어, 4s. 근데 2, 3주기니까 여기에는 전자 안 채우겠죠. 그럼 바닥 상태니까, 요렇게 채우고, 요래 채우고, 요래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서 전자를 채우는 거 해서 저렇게 써놓고 전자 채워가면서 하셔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니까 오 했는데 여기서 이 녀석이 e 했으니까 s 오비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한개 또는 두 개거든. 그렇지? 따라서 이게 1 또는 2니까 이거부터 내가 치고 들어가 버리면 은 야, X가 너 1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에 다안 채웠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0 되죠. 그럼 얘도 0 돼버리고 그다음에 N은 1 되거든. A는 1로 뒀으니까. 즉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즉사음의 원리에 따라서 3P의 전자가 분명히 있거든. 그럼 3P의 전자가 있으면 2P나 3S에도 전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0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녀석을 1로 하는 순간. 그렇지? 따라서 너는 2분하를 찾아내시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눈치 빠른 친구는 아마 이거부터 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2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인데 a 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A가 그럼 확실하게 2잖아요, Y는. 그럼 Y는 3P에 2개 채웠으니까 여기 앞쪽은 다 채워야 되거든. 그럼 2P 6개, 3S 2개니까 여기는 8개 채울 수밖에 없고. 또는 Y는 3P에 2개니까 3P에 2개, 이 위치가 Y구나. 그 순간 여기는 8개 다 채웠으니까 어, 2P는 8. 그럼 이 b가 8이니까 b는 4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x는 4. 아, 저 값이 n 더하기 1이 3인 곳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 위치가 x다, 위치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는 이거 b가 4죠. 그러면 n 더하기 1이 4인 곳에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 위치가 z다. 그래서 여기에 써가지고 찾든지, 저기에 숫자 써가지고 찾든지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배치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이거 오비탈 대신에 오비탈을 저런 식으로 써줄 서 테니까 바닥 상태에서 순서 따라서 한번 채워봐. 그 문제죠. 오히려 예년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가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네, 여튼. 그래서 기억보기 해결 다 됐고요. 그다음에 같은 족이니까 니언도 해결됐죠? 원자과 은수가 같고. N-L이 2인 건 누구죠? N-L이 2인 건? 이게 N-L이 2이고. 그다음에 또 A가 3P니까 n- l 이 2죠. 여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는 Z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고 Y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죠. 따라서 Y보다 Z가 몇 배? 2분의 3배. 이것도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아, 12번. 아, 주기적 성질과 원소의 배치인데 그 주어진 원소는 네 가지인데 음, 금속 두 종류, 비금속 두 종류. 그런데 이제 저에 나와 있는 것이 뭐세 가지씩 묶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쌤이 이제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뭐긴거 찾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너는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한둘다 한번 써볼 건데 일단은 내가 왼쪽은 금속을 배치 하나 해보고 음 익숙해지면 그냥 저기다가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비금속은 오른쪽에 배치를 딱 해가지고, 이제 쭉 찾아보면, 첫 번째 원자과 전자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W가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 안 맞다로 찾게 되면은, 뭐 이제 대충 반 잘라가지고, 금속 두 종류, 비금속 두 종류니까, 그리고 오른쪽 갈수록 원자과 전자수가 크니까, W가, 어, 집보다 작은 게두 개가 있네. 그럼 W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음, 그다음에 y는 지보다 큰게두개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y는 이쪽에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을 수도 있어.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방식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닌 것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내가 1등이거든 1등이니까 애는 죽어도 그렇지 x하고 y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애가 원자과 전자수가 꼴찌거든 꼴찌니까 얘는 죽어도 w하고 x는 안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원자과 전자수 애는 지보다 작은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저기 W 되어있으니까 n 는 역시 W 안 되는 거고 N은 원자가 전자수가 G보다 큰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N은 역시 Y가 안 되는 거지. Y는 G보다 큰게두개니까 따라서 이두 가지 방법을 실전에서는 적절히 섞어가면서 쓰는 게난 좋다고 라 봐. 요것도 괜찮은 것이 봐요. W는 그래서 뭐 나오죠? 그래, 어쨌든 B금속인 거고 여기 Y는 금속 떨어지잖아, 그렇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볼수 있냐 하면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인데 이거딱 보자마자 아 너는 원자반지름이야 처음, 처음에 찾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뭐야 여기서 나트륨은 누구야 바로 뭐 찾기가 어려워 따라서 제일 크게 잘라서 원자반지름이 큰 거는 금속이고 이온반지름이 큰건 비금속이고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둘은 w가 아니라며 그럼 w는 자동적으로 비금속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야 원자반지름은 금속이 큰데 우와 w가 작네. 그럼 W, 아, 기억은 바로 뭐, 원자 반지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고, 그죠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는 원자, 하나는 이온이니까, N은 이온 반지름 되겠지 뭐. 그럼 이걸로 이제 기억은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음, 원자 반지름, W, Y하고 Z 나왔잖아. 원자 반지름 순서거든. 이걸 가지고 좀더 가보도록 하자고, 아닌 것들. 원자 반지름, A가 1등이잖아. A가 1등이니까, 어, 원자 반지름 순서가 Z, Y, W 순서거든. 그럼 죽어도 n 는 W하고 Y가 안 되는 거네. 애가 1등이니까, 나트륨이. 그러면 애는 W, X, Y가 안 되니까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너는 Z. 아, 차았죠. 그렇지 자, 다음에. 음, 그럼 애가 Z니까, 애가 Z니까 나머지도 전부 다 Z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애는 X, Y, W, X, Y, Z가 안 되잖아. 그러면 애는 뭐? 그렇지. W. 그럼 남아있는 거뭐 있어? X하고 Y밖에 안 남아있잖아. 그럼 X, Y 비교한 게 여기, 어, 여기 있네. X, Y가. 그원자과 그래, 전자수는 X가 더 크다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네가 X, 너는 Y. 이렇게 잡아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보기 해결이 됐고, 니는 W하고 X는 같은 주기 원소냐? 같은 주기 맞죠?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잖아 같은 주기면 오른쪽 이 크잖아요. 그리고 금속보단 비금속이 일반적으로 좀 크고. 따라서 Z하고 Y 비교하라 했으니, 오른쪽에 있는 Y가 더 크지. 이것은 땡!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기억, 기역, 어, 기억도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 니은 하나만 되는 거야. 예, 네, 13번, 산화하는 반응식 완성하는 건데, 화학식에서 이온 보이면, 음, 우리가 산화수법도 써요. 그리고 원자 맞추는 것도 하고, 그런데 버릇 삼아서, 왼쪽과 오른쪽에 전화량 총합이 같다는 것도 좀 써보시면, 문제 풀 때, 약간의 좀 윤활류가 처, 친해지게 될 거야. 일단 산화수 변하는 게 천천히 보면 구리가 0에서 2플러스로 플러스 2인가 산화됐고 그다음에 질소가 산화수 NO3에서 질소는 플러스 5죠. 하여튼 산화하는 반응식에서는 산화수 계산이 완벽해야 돼. 그걸 일단 확실하게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그럼 질소가 플러스 5인데 여기서는 플러스 2잖아. 그러면 은 3변한 거니까. 그럼 반응하는 원자수 비는 몇대 몇? 3대 2다라고 해서 맞추시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이렇게 간 구리가 3개면 이렇게 간 질소는 두 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원자수 맞추면 구리 세 개니까 3 쓰시고. 질소 두 개니까 여기 2라고 쓰시고. 나머지 산소나 수소 원자 맞춰 주시면 되죠. 뭐. 또는 전하량 맞춰도 돼요. 오른쪽은 전하가 몇6 플러스? 육 플러스. n 는2 마이너스. 그럼 얘는 8 플러스 돼야 되니까 C는 8.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산소가 여섯 개인데 여기 두개 있으니까 여기 산소는 네개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428에서 수소가 여덟 개다 하고. 뭘 해도 뭐 이거는 뭐 마찬가지 문제니까. 그래서 13번은 그 산화하는 반응식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개수 맞출 수 있냐. 그래서 후다닥 하고 맞추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중화적정 문제인데 중화적정은 이제 항상 얘기한 것처럼 농도하고 비슷해. 그래서 거기 있는 용질의 양이 몇배 됐어? 뭐 3분의 1배 됐어? 2분의 1배 됐어? 뭐 등등. 근데 거기에 하나가 딱 들어가는 게 적정 지점, 중화점에서 H 개수하고 OH의 개수는 같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지금 전부 다 중화적정에서 쓰는 산과 염기가 전부 다 일가산이거든. 그 얘기는 수소가 하나 있으면, 어, 그 산도 하나 있는 거고, 뭐 염기가 다섯 개 있으면 그 염기, OH도 다섯 개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 냥 수소의 개수가 산의 개수다. OH의 개수가 염기의 개수다. 그거 신경 써서, D그램, 이게 밀도가 D인데, 부피 20ml 나왔거든. 밀도 왜 좋겠어? 질량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밀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질량 나오니까 아, 너는 2 0 m 리면서 20dg이구나 요걸 하나 딱파 놓으시고 2 0 m 리를 취해서 준비를 했어. 근데 이걸 다 없애기 위해서 내가 l 를 집어넣었거든. 그럼 몰롱도, 우리가 몰롱도에다가 그렇지. 부피 곱하면 몰수 나오잖아. 근데 주로 나오는 값들이 좀 미리로 숫자가 작게 나오니까 미리몰 쓰자고. 그래서 A몰롱도 NaOH를 V 넣으니까 이 꼴로 돼서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NaOH 얼마 들어갔지? a 곱하기 v. 그럼 들어간 NaOH의 개수가 av니까. 그러면 OH의 개수도 av 미리몰이고. 그러면 중화 중화점이라고 했으니 저기 아세트산에 있는 H의 개수도 그렇지 av 미리몰이고. 아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av구나. 미리몰. 요거 하나 찾는 거예요. 끝난 거지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저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을 찾았으니까 질문에 답을 하면. 그러면 야 100g에 포함된 야 20dg이 아니고 100g이래 촤악해서 몇 배야 이 녀석이 이거 됐으니까 이것 뿐에 이거 하면 되지 그럼 식을 쓰면 여기 a v 미리몰이 있었거든 미리몰이에요 그런데 저기 100g에는 음 20d g 에 a v 있었는데 100g이면 20d 분의 100배를 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아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20d 분의 100 곱하기 a v 미리몰. 그럼 이제 질문이 미리몰을 묻는 건지 뭘 묻는 건지 그렇죠? 또는 질량 묻는 건지. 그런데 보니까 질량 물었잖아. 그리고 질량 단위가 미리그램이 아니고 그램이거든. 그럼 빨리 쫙해서 뭐 미리몰이 천분의 일이니까 미리의 의미가 천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몰 수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곱하기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6 0하면 이게 한줄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계산을 뭐꼭꼭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그렇지. 10 나오고 요거3 떨어지니까. 그렇지? 따라서 10D분의 3AV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화적정 문제는 음쌤이 수업 때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이건 좀 쉬운 편인데 하나의 문제를 한 4번, 5번 반복을 해가지고 그냥 딱 보자마자 요 정도 문제는 그냥 답이 한 줄로 바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반복을 좀 해놓는 게 그런 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 갑시다. 네, 15번은, 음, 세 명이 수업 때도 몇번 가끔 얘기, 이제 가끔 얘기했잖아. 구성원자의 원자과 전자수 합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4, 5, 6, 7 가지고 조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구성원자수와 원자과 전자수 나오면,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 전자쌍의 개수 세는 법, 그거를 좀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그거 짧게만, 그,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원자 세 개가, 이주기 원소인데, 오텟 만족하면, 얘네들이이온이 뭐냐, 그,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여덟 개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각 원자마다 여덟 개의 전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전체 있어야 되는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스물 네 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현재,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 껍질 전자는 열 여섯 개밖에 없거든. 그럼 몇 개가 모자란 거야? 3, 8에 24에서 16 빼면 8개의 전자가 모자라지. 그 8개를 뭐 해야 된다고? 공유해야 된다고. 따라서 공유해야 될 전자 개수는 8개고 음, 우리는 쌍이니까 나누기 2하면 되잖아. 그래서 4쌍을 공유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러면 전체 16개 중에서 4쌍, 8개를 공유했으니까 나머지는 비공유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비공유. 그럼 비공유는 8개니까 몇 쌍? 4쌍.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자마자 야 너는 공유 몇 쌍, 비공유 몇쌍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유 몇 쌍, 비공유 몇 쌍을 이런 형태로 준 것뿐이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마다 8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48에 32. 가지고 있는 게 26개니까 6개가 모자라네. 6개 전자를 공유해야 돼, 3쌍. 그러면 전체 26개, 13쌍 중에서 3쌍을 공유했으니까 비공유는 10쌍 이러는 거고. 밑에는 58에 40. 어, 40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32개밖에 없어. 그럼 8개를 공유해야 되니까, 8개 공유 전자. 전자 쌍 하면, 그렇지, 4쌍. 그러면 나누기 2하면 16쌍 중에서 4쌍 공유했으니까, 12쌍은 비공유다 해서, 가나다에서 공유하고 비공유 전자 쌍의 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나다를 그리게 되면, 음, 나다부터 불가? 왜냐면, 가는 원소가 세, 할까요? 원, 그래요. 원소가 세종류예요 짠짠짠. 일자로 가자고. 원, 아 원, 그리고 왜? 원자가 세 개니까. 그런데 원자가 세 개인데, 원소가 세 종류는, 그, 저기, 2주기인데 옥텟 만족하는 거, C, N, O, F, 이 의미는, 2주기에서 옥텟을 만족하는 원소는 저네 가지가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응? 음? 어, 얘네들이 공유 전자상 수가 서로 다 다르다고. 이 의미도 있다고. 따라서, 원자가 세 개인데, 원소가 세 종류라는 건, 서로서로 서로 공유해야 될전자상의개 수가 서로 다르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하나하나는 말이 안 되니까 하나 둘은 그럼 이 경우는 공유가 네쌍이안 되니까 말이 안 되고 그렇지 공유 네쌍이니까 1, 3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비공유 싹싹 씌워주면 그렇지 FCN 해서 구조가 바로 나오는 거야 따라서 XYZ는 FCN이야, FCN 산소는 여기 없다 이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자가 네개네 원자 네개면 중심 원자 하나에 쭉 뽑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로 이렇게 네개를 나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원소는 두 종류고, 공유는 세 쌍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이라 하면, 공유 세 쌍이니까 이걸로 끝나야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애는, 여기에 셋, 여기 셋, 여기 둘둘 넣어주면, 비공유 열쌍 만족하죠. 그치? 그래서 이 형태냐, 즉, O2F2냐. 또는, 애도, 가장 주변에, 어, 주변에 원소하고, 가운데 원소가 두 종류잖아요. 애는 삼중, 결합 세개 하는 거고, 주변은 한개 하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비공유만 열상을 채워주면, 즉, NF3냐. 그러니까 애가 NF3냐, O2F2냐,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 방금 가에서 우리가 뭘 했냐 하면, XYZ는 CNF야. O가 없어. O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따라서, 아, 나는, 어, 질소와 플로리. XY가 질소하고 플로리니까, Z는 탄소구나.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뭐. 그치? 그럼 다 같은 경우는 원자 다섯 개거든. 원자 다섯 개면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되는 거 다섯 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도.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거의 잘 배우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그렇 달리시면 공유는 네쌍 되죠? 그 다음에 비공유를 열두쌍 되도록, 그렇지? 플로림만 일단 비공유가 열두쌍이잖아. 플로린이 비공유 3쌍짜리거든. 그럼 일단 12쌍 맞추려면 제가? 그렇죠. 제가 한 4개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질소는 비공유가 하나고 N은 3개잖아. 그럼 12쌍 맞추려면 원자 5개? 중심원자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럼 플로린만 일단 4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자, 그래서 단은 이 녀석이고 그럼 가운데 녀석이 탄소니까 음, X구나. X가 플로린. 그러면 Y는 질소해서 원소까지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5번 같은 경우는 분자를 조립하는 문제인데 구성 원소의 종류, 첩줄은 원소의 종류, 몇 종류냐? 저걸 가지고 공유 결합수가 원소마다 서로 달라야 돼, 그 뜻인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 원자수, 이걸 구성 원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의 합가지고 공유는 몇 쌍이고 비공유는 몇 쌍이고 그걸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그래서 뭐 가는 직선이 되기를 했고요. 니언 중심원자의 비공유수. 뭐, 다 이렇게 뭐, 중, 아, 중심이죠, 중심. 중심에 없고, 중심에 하나 있고, 중심이 없으니까, 애밖 없죠, 중심은. 다음에 모든 구성원자가 동일 평면. 우리가 입체 따지게 되면, 입체는 두 가지만 보면 된다, 된다 했잖아, 고교과정에서는. 즉, 단일결합 네개 있는 거, 이 형태. 다음에 질소가 중심에 박혀가지고, 단일결합 세개 있는 거. 이 형태 외에는 전부 다 평면 잡으셔도 괜찮아요, 고교과정에서는. 따라서 애 평면이고요. 애는 입체고, 애도 입체지. 그래서 평면에 있는 건, 예, 한 가지밖에 는 없다. 이것은 맞죠? 다 맞나, 그러면? 네, 요걸로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16번은, 음, 25도 시수용의 가나에서 pOH하고 그 pH 차이 값 얘기한 거지. 근데 그걸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 거는, 음, pH 거꾸로 써볼까? pOH하고 pH하고 무조건 14거든. 그런데 저기 주어진 자료가 POH에서 PH를 뺀 거야, 그가. 따라서 이 두식을 내가 두 개를 더해버리면, 2 e 곱하기, 그렇죠. 바로 POH를 구할 수가 있지. 따라서 저기 X라고 써놨는데, 이두 개를 더한 값에서, 어, 이두 개를 더한 값은 POH의 두 배기 이 때문에, 이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POH를 구할 수 있다죠. 중요한 건, 그게 X니까 뭐이두 개를 연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뭐가 있냐면 부피하고 그 몰수 나왔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이 작년 수능 전그 전까지는 몰 농도가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작년부터는 몰수하고 부피를 줄게. 그럼 몰 농도 B를 니들이 알아서 한번 구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한번 B를 구할 건데 부피 분에 몰수하면 되니까 N은 1 V도 1로 두게요. 그래서 N은 20분의 1. N은 1분의 50이니까 50. 그럼 실제는 못 구해도 우리가 비는 구할 수 있잖아요. 애보다애가몇배더 크지? 그렇지. 20 넘어가면 1000배잖아. 따라서 농도가 1000배가 되면 P값. 그렇지. pH. 수소이온농도니까 pH값.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3. 농도가 1 0의 3승배가 되면 P값은 마이너스 3, 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5승배가 되면 P값은 플러스 5. 기억하자? 그래서 그얘기에요 아, 그럼 내가 여기 왼쪽에는 이녀석의 POH를 쓰고 오른쪽에는 pH를 쓸 건데 가 나를 비교하라 이거거든. 아, 그런데 가보다 나가 pH값은 마이너스 3이야. 아, 여기 오른쪽에 쓸이 pH값은 3만큼 더 적다고. 그때 중요한 게 있잖아. 우리 pH하고 POH 값은 항상 14로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가보다 나가 pH값이 마이너스 3이면 전체 값은 14로 일정하려면 그렇지. POH는 3만큼 더 커져야지. 따라서 이 녀석 가의 POH보다 나의 POH는 3만큼 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비해 봐봐. 왼쪽 POH에서 PH를 뺄 건데 빼는 값은 마이너스 3 해주시고 더하는 값은 플러스 3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얼마? 6. 그러니까 이걸 뺐을 때그 값은 애보다 이 녀석이 6만큼 더 크다 이거죠. 그렇지? 빼는 값은 3 줄였고 더하는 값은 3 늘렸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6만큼 차이가 나지. 따라서 가의 x보다도 6을 더한 값이 나의 2x다. 요거를 뽑아내시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 야, 뭘롱도 구해서 p값의 차이 계산, 계산해봐. 그다음에 가장 기본 개념, 두 개합은 일정해야 되거든. 그런데 p값이 3 줄었어? 그럼 p, o h는 3 들어야지. 그리고 그들의 차이값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걸로 뽑아낼 수 있으면 돼. 그럼 x는 6 나오잖아. x가 6이라고. 아, x가 6. 그럼 너는 이제 10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저기 X는 요 POH하고 pH 차예요. 요 값이 6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0. 그것이 2 곱하기 POH니까 POH는 얼마? 10. 그래서 얘는 POH가 10 나오는 거야. 그러면 pH는 얼마? 더해서 14 나와야 되니까 애는4 나오는 거고 애보다애가 pH가 3만큼 작다며 그럼 1 나오는 거고 애는 3만큼 크니까 13 나오고 더해서 14가 맞죠. 그래서 저거 다 구한 거야. 요게 16번이야. 별거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기억. pH는 가하고 나, 뭐, 비교 될 거고, 가나는 모두, 뭐, p 값 봤을 때 h가 oh보다 작으니까 더친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산성이 맞고, x는 6, 이것은 땡이죠. 그래서 여기 16번. 넘어갑시다. 어, 이거는, 17번은 뭐, 쉽죠? 저 험에 나온 게 가가 w2가 나오는 바람에, 나도 x2가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이주기원소에서 이원자분자는 질소, 그렇죠? 그다음에 이중결합하는 산소, 그다음에 단일결합하는 플로리니까. 그런데 이게 상대값인데 쫄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뿐에 이건데 애보다 애가 더 크잖아. 뭐가? 공유가. 따라서 나는 공유전자쌍이 큰 거고 가는 상대적으로 공유가 작은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나를 찍자고 공유 큰거뭐 있어? 엔트로 한번 찍어볼까? 엔트로. 그럼 엔2 찍으면 공유 몇 쌍이야? 세 쌍. 비공유 몇 쌍이지? 하나 곱, 일곱하기 위해서 두 쌍. 그러면 얘는 상대 값이니까 그것의 3분의 1배거든. 3분의 1배니까 얼마? 아, 2하고 1 떨어지지. 그런데 비공유 두 개에 공유 하나 있는 건 없잖아. 그러면, 아, 너 2일이 아니고, 뻥튀기 4하고 2로 하게 되면 비공유 네 개, 공유 두 개. 뭐예요? 공유 두 개, 비공유 네 개. 딱 나오잖아요. 산소. 그래서 가는 오투구나 이거 찾는 거예요. 그쵸? 상대 값 주의하시고,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W는 산소 나왔고, 산소는 손두개 잡는 애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Y가 있는데, W, 손두개 잡는 애야. 그럼 벌써 Y는 누구야? 탄소 주고 있어. 맞죠? 그럼 탄소는 그, 얼마, 얼마? 이거 비공유. 예, 비공유 4쌍 네 나오고, 공유는 4쌍 네 나오니까, 몇 배지? 3분의 2배. 3분의 여기에 3분의 2 하면, 어, 맞네요. 1, 1 나오는 거. 그쵸? 그렇죠? 렇 자 N은 또 그거의 절반인데 X2, Z2가 뭐니? 음, 산소, 질소, 탄소했고 Z는 남았네. 플로리 남았네. X는 질소고. 그럼 라는 뭐예요? 우리 아는 거 N2, F2. 구조 알잖아요. 그치? 따라서 비공유 쉰쉰 비공유 넣으시면 공유 4쌍, 비공유 8쌍. 그래서 N은 공유가 4쌍, 비공유 8쌍. 1분의 1딱 맞네. 2분의 1 배에서. 어렵지 않죠. 그냥 주는 문제죠. 이거는 분자에선. 기억. 자, 그래서 기억 가다는 비공유. 제가 밑에 빨간색은 전부 다 비공유로, 위에는 공유 써놨으니까 기억 해결될 거고, 리은은 무국성 공유결합인데, 같은 것끼리 붙은 거. 그런데 여기도 같은 것끼리 붙어 있잖아요. 무국성. 음, 애도 같은 것끼리 무국성 있고, 여기도 무국성 결합이 있고, 여기도 질소 사이에 무국성 결합이 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주의하시고. NTF도 주의하시고, 다중결합이 있는 거 O2, N2, 그 다음에 CO2도 다중, 전부 다 다중이 있죠. 그렇지? 따라서 네 가지가 됩니다. 이걸로 별거 없죠? 이거는. 추론 문제. 다음 넘어갑시다. 여기 이 문제는요, 음, 그, 뭘과 화학식량, 화학식량과 뭘 문제인데, 보통 표에서 너를 뭐 w 그나 e w 그나 이렇게 섞은 것들. 또는, 또는 뭐죠? 처음에, 이런 문제, 그, 그 뭐야, 기출이 있, 있었잖아요. 기체 X하고 Y하고 채트인데, N은 W, 빵, 빵. N은 W, A, 빵. W, A, B. 이런 식으로. 점점 A 고정시키고 넣어가는 형태. 그렇죠 그때 오른쪽 주어진 자료가 기체의 부피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기체의 부피 나왔을 때넣몇 개, 몇개 하는 거. 그런데 N은, 어, X, A, Y, E, A. 그러니까 저건 A, E, A고, 이 스킨 B. Y는 개수 같아요, E, A로. 그래서 저기, nmol, nmol을 이리로 둡시다. 1mol이 있는 곳에 이거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야. 집어넣으니까 전체 개수는 많아지겠죠. 근데 주어진 자료가 밀도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개수 주면 바로 까가지고 풀것 같은데 밀도 줬으니까 밀도 값이 얼마인지 주어졌거든. 그렇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우리가 온도와 압력 같을 때 기체의 부피라는 건 기체의 개수하고 같은 거잖아. 전체 기체의 개수하고. 따라서 기체 개수 주어져 있다니까. 이거 한개에두개 넣었어. 그러면 합쳐서 세개면 기체의 부피도 3이라고 쓰면 되잖아. 즉, 자료에서 이 값도 주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애 주어지고 애 주어지면 그렇지,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고. 화학, 심량과 물 문제가 어떤 문제야, 대부분이. 야 그래서 너몇 개야? 그리고 너 질량 얼마야? 그걸 가지고 원자량, 분자량 구하든지. 또는 야너 분자량 얼마야? 그런데 질량 얼마했어 그럼 이 안에 이 새끼 몇개 있을까? 이런 개수 구하는 그런 식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밀도, 문제 봤을 때 음, 내가 이두개 해서 질량 구해야지. 그리고 내가 질량하고 개수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렇지. 한개한 한 덩어리의 무게, 품자량 구해야지. 그 과정으로 가야겠다가 되싹 떠올라야죠. 그럼 내가 밀도에다가 부피 곱할 거고 부피는 전체 기체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한 개, 한 개나 쓸게요. 두개더 쓰니까 전체 세 개라고 쓰면 1 곱하기 14니까 14g 잡고요. 그다음에 3 곱하기 10이니까 36g 잡고요.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이 이거 한 개가 14g이거든. 아딱 높다. 내가 여기다 쓸게. xa, y, e a 가 있는데 이거 한 덩어리 무게가 14? 그럼 분자량 1 4았을 거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추가한 것이 xb, y, e a 넣었는데 a 를두 덩어리 넣었거든. 그랬더니 14g에서 36g으로 몇 g 증가했지? 22g 증가했잖아. 그렇지? 22 맞죠? 오케이 22. 아, 두 덩어리가 22. 그럼 너한 덩어리는 얼마? 11 해서 분자량비 구하는 거지. 요 포인트 우리가 잡은 거야. 별거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쉬어진 자료 이거는 쌤이 얘기한 대로 이게 1g 의미가 뭐라고 했어? 같은 질량. 그럼 내가 이두 개를 같은 질량. 그런데 분자량비가 1 4에 11이거든. 그럼 같은 질량 하려면 개수를 그렇지. 14개, 넣어, 11개 넣으면 질량은 똑같아지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진량만 맞추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11덩어리, 이거 14덩어리에 있는 X원자수에 비한 거거든. 그러면 이거 가 밑에가 뭐죠? A, e, a A. 이거 11덩어리에 X가 얼마 있냐 하면 A 곱하면 되니까 11이구나. 11A. 위에 분자는 이 녀석이죠? 1결합이니까1 4덩어리 있는 X원자 14B. 됐죠? 어? 그런데 요 값이 22분의 21이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A를 내가 2라고 하면 2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는 얼마 나오죠? 아이쿠 넘어갔다. B는 얼마 나오지? 어, 7, 24, 7, 3, 21. 어, 2분의 3 떨어지네. 다 됐네. 그러면 내가 A를, A하고 B가 2대 1.5니까 A를 내가 4라고 쓰면 얘는 8 되고, 얘는 8 되고, B는 3 떨어질 거고. 그렇지? 그래서 질문에서 A분의 B, A가 4면 B는 3이고. 원자량 구하는 건이거잖아 X를 3, 4 Y는 같은데 X를 한개더 넣었더니 1 0에서 14로 3 증가했네 그럼 X 하나가 3 X의 원자량 3 쓰시고 그러면 X 원자량 하나가 3인데 3, 4 이거 전체 12죠 무게가 그럼 14 되려면 애가 2 남아야지 그럼 Y 8개가 2니까 Y 하나 무게는 얼마? 4분의 1 그럼 이제 이게 씩씩 지워지니까 3 곱하기 3은 9 해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냥 밀도만 처리하면 돼. 별거 없는 거야. 알겠지? 이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집합 번호는 다음 갑니다. 예, 이거는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첫 번째 A하고 C의 개수는 나왔죠. 필요하면 활용 꼭 하셔야 되고 A 하나 반응하면 C는 두개 생긴다 해서 그 다음에 이때 주어진 자료가 질량이니까 질량 보존 해서 A가 얼몇그람 변했지? B가 얼마 변했지? C가 얼마 변했지? 이것도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위아래 이꼬르 이꼬르 이꼬르 있잖아요 A 하나가 몇그람이야 그러니까 요두개 관계가 바로 뭐예요? 몰수와 질량 관계 그리고 C 두 개가 몇그람이야이 관계를 다쓸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자료는 여기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되지 않았잖아 완성되지 않은 화학 반응식을 결정을 해라 그래서 결정을 해서 B를 계산해라 이거고 그리고 질문하는 게 A하고 B의 분자량이니까 화학 반응식만 완성하면 A하고 B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W도 하다 보면 구할 수 있겠죠? 실험이 두개밖에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 1과 실험 2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실험 3 나오고 X 나왔으면 아. 1, 2에서 이식을 완성을 하고 완성된 걸 가지고 3을 풀어라 이런 형태인데 3은 안 나왔으니까 1, 2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 거지 뭐. 잘 아시겠지만 어, 질량 나왔는데 질량비라든지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서 한계반응물을 잡을 텐데 통상적으로 한 95% 이상은 특히나 거의 99% 실험 두개 있었을 땐 한계반응물이 엇갈려 있다는 건 눈치껏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때 어머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 찍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두배 되고 음, 줄었으니까 한개 반응물은 이렇게 엇갈려 있다. 이렇게 찍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찍지 말고 최대한 한번 해보자고요. 찍는 걸 최소화시키고 왼쪽은 반응 전이고요. 오른쪽은 반응 후 남아 있는 반응물입니다. 남아 있는 반응물 그리고 반이 주어진 자료가 이거는 아우 참 그렇죠. 1에서 반응 전이고요. 2에서 반응 후예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는 반응물과 생성물 C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따라서 요두개 반응물과 생성물 C의 합이 반응 후 이걸 3이라고 치면 N은 요거두개 합쳐서 11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걸 뭐다 써먹어 전체 나왔으면 우리가 전체 변화량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뭐그 전체 변화량도 동일한 실험에서 전후 차이값을 봐야 되는 거니까 목숨 먹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저건 바로 못 써먹고, 일단 할수 있는 건, 그래. 한계 반응물은 누구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반응물인데, 남아있는 반응물이, 음, 둘다 내가 B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 돼요? 둘다 B라고 생각하면, B가 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A가 반응을 했다 치면, 여기서 EW 반응했으니까 B는 요만큼 사라질 거고, 여긴 4w니까 이만큼 사라지는데, 20에서 이만큼 뺀 거, 6에서 이만큼 뺀게더클 리는 없잖아요. 그치? 따라서, 아, 둘다 b는 아니다. 둘다 b가 아니야. 오케이? 그럼 무조건 이 중에 하나 a는 있다는 거지. 그치? 두 번째는, 야야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어, 둘 다, 아, 니야둘다 a는 아니다. 그 남아 있는 게 b가 아니다. 오, 헷갈렸어. <웃음> 그럼 만약에 애가 a 둘다 a가 남아 있다면 a 남아 있다면 둘다 b가 반응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a에서 이만큼 음, 이만큼 뺐어. 근데 여기서 이만큼 뺐어. a 감소를 한다. 26 어, 26이니까 20x만큼 뺐어. 여기는 6x만큼 뺐어. 그럼 남아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지? 쫙쫙 그런데 이 문제는 X-Y가 Z야. X가 두, X를 두배 했어. Y도 내가 두배 했어. 그럼 Z도 두배 되겠지 뭐. 그런데 Z는 두배 그대로인데 X는 Y를 두 배보다 키웠어. 그러면 X, 그러면 어떻게 되죠? 뺐으니까 X는 두 배보다 더 커야지. 이런 관계에서 찾을 수 있냐? 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 산수니까 디디진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애를 왜 정확하게 두 배로 줬냐 하면, 애도 두 배, 애도 두 배잖아. 야, 두배 했고, 너도 두배 했어. 그럼 뺀 값도 두 배가 돼야지 이두 배가 나오거든. 근데 애는 더 조금 뺐잖아. 더 조금 뺐으니까 두 배가 되겠냐고. 두 배보다 더 많지.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아, B도 아니고, 어, A도 아니야. 즉, B는 마이너스 X 뺐어 여기는 2X 빼서 2배가 되느냐 그거 보는 거고 애 때문에 안 되는 거고 A는 26이니까 마이너스 20X 빼고 애는 6X 뺐어 그래서 두배가 되느냐 그거 묻는 거고 그치? 따라서 둘다 A도 아니고 둘다 B도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면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기 어렵잖아요 그때는 급하면 잘안 보이면 엇갈려서 확 찍어버리는 거고 찍는 거는 애두배 시켰지? 애는 음2 0분의 6배잖아 그 배수가 적은 쪽 화살표 끝이 가르치는 게한개 반응물 엇갈려서 날려버리면은 90% 이상은 다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 우리는 이제 복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거니까 요거 활용을 해서 음요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 x는 z 더하기 y 그 마찬가지로 남은 반응물 에다가 변화량 26이니까. 20x, 더하기 6x, 그게 2w, 4w가 이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그치?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도 따질 수 있구나, 봐놓으면 좋죠. 여튼간에, 남아있는 반응물은 2배인데, 여기서 a 2배 했거든요. 그런데 자 사라진 바값시두배가안 되니까 이 말이 안 되고 B는 오히려 줄렸거든 그런데 사라진 게더 많아. 그래서 남아있는 게더 많을 리가 없어. 그래서 둘다 B도 아니고 둘다 A도 아니고 둘다 B도 아니고 한계 반응물은 서로 엇갈려 있고 그럼 엇갈려 있으면 그 배수가 적은 거. 1에서 2로 갈때두배 N은 20분의 6배. 그 배수가 적은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게 한계 반응물. 그리고 크로스 시켜버리면 은 한계 반응물 다 잡히는 거야 됐죠? 네, 이걸로 해서 음, 됐고 음, 그다음 뭘 해야 되지? 반응으 남은 반응물의 질량 N1W 어, 이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뺄 수가 있네. 이건 숫자, 문자로서 못 빼겠는데 이건 4W인데 2W 남았대. 이건 A가 남은 거잖아. A, W.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얼마 변했어? 2W 변했어요. 되고. 야이거도할수 있네. 야 1과 2 비교했을 때 변화량이 1대 1이잖아. 그럼 A의 변화가 1대 1이면 B의 변화도 1대 1이겠지. 6g 변했어요.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럼 20g에서 6g 빼면 남아있는 거 W. 아 20에서 6 빼면 14g 남았어요. 해서 W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다음 뭐할수 있지? 음, 변화량의비 질량 변화니까 여기 쓸수 있잖아. 이 A가 이 w 변하면 B는 6 변하고 근데 W가 14니까 싹 바꿔서 28로 하자고. 그러면 이 값은 34가 되고, 그렇지? 그러면 e C가 34니까 C 하나 무게 17되고 A 하나가 28에서 분자량찍씩 나오고 이제 B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8g, 이 e, W가 28g이죠? 그게 A 하나니까 A 하나가 다 사라진 거고. 그러면 계수 A 하나 사라지면 C는 두개 생기니까 여기는 두개의 C가 있는 거고, 그렇지? 두개의 C. 자, 남아있는 게, 이게 누가 남았냐면, B가 남았거든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어, A가 EW 반응했으니까, 오케이? 또 똑같네요, 변화량이. 그럼 여기도 C는 두 개가 생기는 거고, EW가 28g이지? 28g이면 여기 A 한 개라며, A 하나인 거고. 아, 그래서 요 자료를 준 거구나. 예, 반응 후, 실험 2에서 반응 후에 A 하나, C 두개 남았거든. 따라서 1에서 2에서 반응 로 전체 기체의 부피가 개수니까 그 개수가 3개라면 여기는 11개다. 그렇지 따라서 여기는 전체가 11개다. 이거 준 거고. 어, C하고 B하고 합쳐서 11개. 그럼 B는 몇 개? 9개다. 이렇게 주는 거지 뭐. 맞죠? 9개 B. 자, 그러면, 어, 맞나? WB. 3개면 11개, 8개, 9개. 맞죠? 어. 그러면 이제 B 하나 무게가 숫자가 이상해진다. 내가 뭐 계산 잘 못한 것 같다. 아, 병신. 아, 미안해. <웃음> 참 이상하더라. 아, 나한테 욕을 네 아, 니들은 이러지 마. 난, 난 이래도 난, 난 수능 안 봐서 괜찮은데 니들은 이러면 안 돼. <웃음> 이 반응전이지. 미안해. 그래서 네가 합쳐서 음, 3개면 반응전 이게 합쳐서 11개. 그러니까 써놓고도 그래, 11개. 그런데 A가, A가 하나 있었거든. 그러면 합쳐서 11개니까 B는 10개 있어야 되고 10개 B가 20g이라고. 그럼 B 하나 무게는 얼마? 2 되는 것이 뭐 B의 분자량이니 그럼 2 곱하기 B는 6이다 해서 3. 이거 합법법인가 봐. 그래서 그 small b 구했고요. 그럼 답은 small b 구했고 3이라고. W는 14 구했고 A 분자량 28 구했고 그때 B의 분자량 2까지 해서 답은 쫙쫙쫙 나오는 것이. 그렇죠? 예, 어찌 됐건간에 이 문제 19번은요. 한계반응물 구하는 거. 그래서 한계반응물만 구해서 땅땅 쳐가지고 쭉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고 화학반응식만 완성할 수 있으면 돼. 이런 것들 풀때 여러분들 가장 좀한 번씩 좀 놓치고 하는 게 요거 많이 놓쳐요. 개수를 두개 줬잖아. A하고 C.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그 개수를 꼭 써먹어야 되거든. 또 가끔 한 번씩 놓치는 것이 질량까지 구하거든 근데 질량하고 개수관계를 빼먹을 때가 있어 그래서 질량하고 개수관계까지 잘 챙겨가지고 왼쪽은 몰수 쓸 거야 오른쪽엔 질량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 문제에서 나름 위치 잡아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19번은 다음 갑시다 네, 요 문제는요 음, A는 0.1몰롱로고 그리고 XOH가 하나는 A몰롱도, 그러니까 이게 몰롱도 B줬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평가원하고 수능하고 등등인가 하든 계속 나오던 그런 형태의 문제 중 하나인데 나두개 몰롱도 B줄게. 그리고 그들의 부피도 줄게. 이걸 가지고 X하고 Y의 개수 B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 있는 자료가 말이죠. 여기 는 자료가, 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B가 나왔다 치면 그 B를 까가지고 이가가 얼마가 있어. 이가 이온수 차이가 얼마야? 이런 것도 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가는 하나밖에 없잖아. Y 플러스라고. 나머지는 제다 1가고, 그치? 또는 뭐, 게뭐에 두, 세개 이온의 이온수 B, 실제 값을 주면 그걸 가지고도 내가 B를 까가지고 몇 개, 몇 개, 몇개막 채워가지고 달릴 수가 있는데, N은, 이값 자체가 상대 값이기 때문에 B를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18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진짜 욕 나오려고 해.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넌 1이고 1 8이하 라고 쓸 수가 없어. 그럼 쌤이 무슨, 중화반응에서 뭐내기를 했냐 하면, 농도 값이 주어졌을 때 처음부터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개수로 가면 변수 써야 될게 문자 쓸게 많아져가지고 풀다가 지치거나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밑에 보기를 훌쩍 보시면서 비 어떤 특정 이온수의 비나 양이온과 음이온수의 비 그런 등등의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왼쪽은 양이온, 오른쪽은 음이온 해가지고 이온수 비를 빨리 정하시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몇대 몇인지만 다 뽑아내시면 그 다음에 농도비 찾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를 쓱 보니 이거 상대값이니까 내가 비를 얼마라고 깔 수가 없는 문제야. 단지 이것을 수있는건이두 개가 18대 7이다. 이거밖에못 쓰는 거죠. 따라서 내가 처음부터 농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런 케이스는 그렇지. 농도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라고 했어. 그래서 몰 농도 0.HA는 몰 농도가 0.1이니까 부피 곱해서 구경권 A만 쓰면 0.1 곱하기 50해서 5라고 쓰시고 5 m m 몰 a 도 그냥 5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일단 나는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H 다 없고요. OH도 다 없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전화량 총합과 이 녀석의 전화량 총합은 같다는 거 하나 써먹으셔야 되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N은 좀더 늘렸고 N은 모르겠네요. 이건. 그런데 이값자체 주어진 게 N은 이 녀석에 대한 거거든. 이두 개는 밑에는 산에 대한 거고 N은 염기에 대한 거야. 그런데 그 값이 더 많아졌잖아. 3보다 더 커졌다는 건 분모보다 분자가 더 커졌다 아니 그럼 애가 중성인데 애를 더 많이 넣었다 이거지. 일단 애는 없는 상태고 최대한 주어짜도 애까지밖에 안 쥐어짜다 그신다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요 내용을 잘 보시면 어, A분의 이두개 e B잖아요. 내가 이 문제에서 A는 구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야. A는 둘다 개수, 또 게다가 문제 풀기 편하게 개수 똑같이 맞춰줬어. 어, same이라고 해준 거야, same. 야, 이거나 이거나 분모 값은 같아. 그러면 28대 7은 누구의 비지 그럼, 분자값. 즉,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개수 인 거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 비를 준 거지, 뭐. 따라서 이 개수 B가 18대 7이자를 우리가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고 뭐 찍을 때도 잘 알겠지만 아한 녀석은 X고 한 녀석은 Y인데 XY 순서일까? YX 순서일까? 했을 때 먼저 찍어도 YX 순서로 먼저 찍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단 XY 순서로 A몰롱도 얘는 3A몰롱도 그렇죠? 그리고 X1 플러스 Y2 플러스로 개수만 찍자고요. 이두 개만 18대7인 것만 알면 되니까 개수를 a 곱하기 20, 음 a 는 1로 둘까요? 상관없죠? 20a라 쓰나, 1로 둬나, 그렇죠? 또는 뭐 2라고 쓸까요? 그래요, 2. a를 0.1로 둬서 2라고 씁시다. 왜냐면이두 개가 18대7인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일단 변수 부위는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애는 0.3 곱하기 3이니까 어 3, 3은 9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30mm 9개면 20mm 6개 나올 거고요. 애는 0.1이니까 V 하는 0.1V.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18대 7인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왼쪽 얼마지? 9 더하기 2니까 11. 오른쪽은 얼마야? 0.1V 더하기 6. 이 값이 18대 7이면 여기에 7 곱하고 여기에 18 곱해서 같은 v 를 찾아, 찾아내는 찾아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00 얼마고 애가 77이니까 그렇지. v값이 음수가 나와가지고안 맞잖아. 아, 그래서 너는 a3a가 아니고 3aa구나. 그래서 이게 틀렸다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뭐. 자, 우리 일단 요거는 5는 나중에 맞추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이 녀석이 2플러스고 e 애가 1플러스고 e 애가, e 애가 어, 몇 a 야 3a. 3a몰롱도. 그다음에 애가 a몰롱도라는 걸 내가 찾았잖아,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단 요들의 B만 한번 찾자고요 어차피 이게 A 놔두면 이게 3AV거든 그러니까 이걸 3AV 쓰고 a 를 20A 쓰고 그 상태에서 전화량이 같다 해서 V 찾고 못뭐 찾고 하는 게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기 때문에 일단 V 먼저 찾도록 요건 무시하고 이들의 B만 18대 7이다를 활용하자고 따라서 n을 3, 2 여섯 개라고 한나아 맞죠? 3, 2, 6 쓰고 1, 3, 이니까 3이라고 쓰고, 그렇 그냥 a를, 일로, 어, a를 1로 a를 0.1로 뒀어요. 그러면 n은 2가 돼버리고 음, 0.3 곱하기 v 니까 0.3v. 그러면 n은 6, 3, 9잖아. 계산도 편해지네. 딱 절반. 혹시 18이 아니고 9. 2분의 1배니까 너도 딱 절반 3.5. 그럼 3.5 잡으면 되니까 아너 2네. 합쳐서 3.5니까 너는 1.5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V는, 어, 잠시만. 자, <웃음> 0, 아, 그니까, 어, A를 0.3, 0.1 잡았죠? 0.3V. 따라서 0.3V가 1.5가 돼야 되니까 V는, 어, 50, 50, 50. 그죠 아, V는 50. 그래서 슥 해서 V는 50 맞죠? 아, 오, 큰일 날뻔 했다. 오,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오. 아 계산 실수가 좀 많았어. 됐니? 그럼, 그럼 v 오 잡았으니까 이게 얼마 되지? 어, 1.5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추는 거야. 뭐, 내가 현재 A를 얼마로 났냐 하면 0.1로 두고 계산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전화가 맞나 안 맞나 맞춰보고, N은 1 플러스고, N은 2 플러스니까. 3 더하기 2니까 5 맞지 아 그러면 A는 0.1이 맞구나 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한 적어 내가 이 값보다 두배를 시켜야 돼 그럼 농도도 내가 두배 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또는 그냥 5 찾았으니까 5, 3, 15, A 그 다음에 이건 찾았으니까 20, A 해가지고 2 플러스, 1 플러스 해서 전화 균형 맞추셔도 되고 어찌하든 간에 마지막 A는 찾을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A 찾으시면 질문이 뭐죠? A 구해라 A는 0.1 V 구해라 5. 다된것 같은데 50에서 그렇지? 그래서 답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음, 좀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하면 이걸로 풀이는 끝인데 보통상적으로 밑에 B를 깔수 있으면 B를 까서 가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상대값. 따라서 상대값이니까 이들 관계밖에 못하기 때문에 보기에서 바로 현재 B를 깔 수가 없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농도를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때마침 이 문제는 좀 편하게 나온 것이 X, 좌우를 X 값을 똑같이 놔뒀거든. 따라서 18대7이라는 건, 아, 여기 있는 이들 이온수의 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Y냐, X냐, X냐, Y냐, 그것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향후 만약에 이 문제가, 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 이거, 어, 100mm로. 에는 뭐, 에는 2부위 나오고, 에는 40 나오고. 즉, 이 값보다 정확하게 내가 두 배를 시킨 거거든? 근데 두 배를 시켰다라고 해서 실제 요 값은 변하지 않겠지. A하고 이들의 개수비니까, 그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니까요 따라서, 현재 뭐, 가하고 나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애가안 나왔다 치면, 이거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의 변수는 일치시키는 게 좋잖아, 그치? 따라서, 이 경우엔 다시 죄다 2로 나눠버리시고, 이렇게 문제 이 자료를 좀 바꾼 다음에, 음, 분모만, 분자만 하나 남긴 다음에, 분자가 몇대 몇이냐 해서 푸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우리 중화 반응까지 끝났네요. 네, 이걸로 서울시교육청 3월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